그래. 또빈이는 두 개, 그 언니는 하나. 아니 왜? 아빠는 니왜아 다섯 개. 그럼 아빠는 돼지. 아빠 원래 돼지야? 나도 되지. 넌 돼지 아니야? <웃음> 넌 날씬이야. 그러니까 하나는. 아이 잠깐. 어? 아이고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씨 똥치, 똥치, 똥치, 똥치, 똥치, 잡어, 잡아, 잡아. <웃음> 안녕! 안녕! 여기 어디야? 여기는 그 다리 밑이에요 효원이 다리 밑에서 주웠어요 <웃음> 효원이는 여기 다리 밑에서 주셨어요 자, 엄마 찾아가라는 여기 다리 밑에 왔으니까 아 왜? 가 옛날에 할머니가 그랬는데, 맨날 아빠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<웃음> 진짜? 그래서 너 엄마 찾으려면 다리 밑으로 가야 된다고 <웃음> 진짜? 어. 쟤 다름이 어요 아니? 안 믿었지 그러다 아. 시루받겨서 차와요 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 종아를 쏴야돼칙칙칙 빵야 자, <웃음> 아미있 n t うっきゃ okay. <laughs>